진짜 한번 제대로 붙여 봅시다. 오늘도 한번 새로운 역사를 좀 써보자. 아, 진짜 강화. 오늘 진짜 얼마만에 가는 거냐? 요거 가리기도 갈게요. 똑같이. 가리기 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. 자, 재물 두개 정도 구매 완료하셨고, 일단 복부터 먼저 보자. 어, 몇 복인지 한번 볼게요. 이게 부틀린 일단 절대 없기 때문에 일단 바로 터뜨리고 시원하게 터뜨립시다. 아 이복 이복은 좀 아쉽다. 좀더좀더 좀더 터뜨려야 돼. 이복은 안 되고 일복 가야 돼. 일복 오케이 깔끔하죠? 어. 야부금 바꾸자 부금 바꿔야 된다 이거는 부금 바꿔서 확실하게 갑시다 확실하게 한번 가봅시다 진짜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뒤에 경기화면 설정에 뒤에 친구 사람들이 좀 있어야 돼요 반중 표시 있어야 돼요 이거 무조건 넣어야 돼 왜냐면은 반중이 중요해요 뒤에 관중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있어. 관중 보고하는 이게 팁이 있거든요. 여태까지 있었을 때가 전다 관중 보고했기 때문에. 음. 이게 제 어깨 비밀입니다. 아직 아니야. 진지하게 이건 아니야. 좀더 있어야 돼. 진짜 이거 붙이면 레전더리긴 한데. 와, 진짜 너무 애매하다. 와. 지금이다 눌렀습니다 진짜 지금이었다 와 그나마 그거다 와 진짜 눌렀어요 방금이었어 진심으로 진지하게 방금 저가 각을 봤다 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다들 강화에는 어, 관심이 별로 없으신가? 어, 많이 조용한데 자 한번 진짜 붙여보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역사람 써봅시다 준치오로서 음, 저는 강화의 신이 될수 있을 것인가 아 이런 부분 틀면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비전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. 요런 부금들이 아니라 진짜 좋은 부금들 들어야 돼. 요런 거. 자. 제 자, 3 2 1 하면 까도록 할게요. 진짜 위에서부터 한번 봅시다. 이게 꽃나루가 날리고 있을지. 와 아, 진짜 긴장된다 아 얼마만일까 가보자 자 이제 진짜 까도록 할게요 너무 기다린 것 같아서 3 2 1 요거죠. 음, 자, 얘기했잖아요. 어, 요거죠. 음, 얘기했잖아요. 어, 피파는, 피파의 강화신이라고. 진짜 저는 금손비즈예요. 여러분, 음, 증명이 돼 있잖아. 강화, 이게 접니다. 아, 이거 진짜 20억에서 몇 배로 올린 거야? 9배 정도 올린 것 같은데. <웃음> 야,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서 나도 이게 놀랬어. 어. 진짜 이게 접니다. 소문 내주세요, 네이버님. 음. 단일팀. 이게 준추입니다. 어. 피파 강화는 무조건 준추한테 맡기라고이렇게 열심히 감사할 것 같고. 음. 아, 얼마 만이냐?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. 축하드려요. 음, 이렇게 해서 유일하게 정무형을 이긴 사람, 접니다. 바로 칼카!